눈썹뼈를 맞춥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밀리 밀리, 김밀리입니다. 제가 틱톡을 보고 있는데 정말 신박한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리뷰를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제가 오늘 바로 보여드릴 제품이 스티커 아이라이너예요. 아이라이너를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아이라이너가 되는 제품을 구매를 해봤고요. 스티커 아이브로우를 구매를 했는데 눈썹을 그리지 않아도 이 스티커를 붙여서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두 가지,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모양은 일자형 눈썹과 아치형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틱톡에서 진짜 신박한 거예요. Doesn't really work. Eyeliner stickers. I honestly wasn't expecting it to look this good. Holy shit. Let me. 심지어 이 스티커 아이라이너와 속눈썹을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번에 속눈썹과 아이라이너 메이크업 연출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헉! 보는 순간 너무 신박.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또 궁금한 건 못참는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제일 무난한 아이라이너 스티커. 제가 블랙 컬러를 우선 눈 위에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근기도 엄청 쉬워요. 스티커라서 그냥 정말 일반적인 스티커. 이렇게. 오늘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은 지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라이너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이 위에다가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뒤에를 먼저 맞춰야 될것 같아. 어, 오른쪽을 붙여봐야겠어요, 오른쪽. <웃음>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눈을 감으면 괜찮아. 눈을 뜨면 뭔가 이게 스티커가 여기에 제가 스티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풀을 가지고 위에 올려서 붙여보도록 해야겠어요. 이 아이라이너 자체가 두껍다는 거예요. 제가 쌍꺼풀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저의 이 두꺼운 쌍꺼풀을 가릴 만큼 정말 두꺼운 아이라이너예요. 일단은 제가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여기 아이라인을 덧대서 한번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하얀 부분을 없애줘야겠어요. 약간 공간이 남는 부분을 제가 이어서 아이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어 살짝 그럴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스티커가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어려운 분들한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스티커인 것 같은데 아시아 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 눈이 이상한 건지잘 모르겠지만 패가이 길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부러 좀 짧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을 위에서 그릴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나쁘지 않네요. 뭔가 이런 캣 우먼 같은 그런 아이라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좀 감쪽 같기는 해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센 메이크업에는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긴 하나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우선은 이 스티커는 편안하게 사용하려고 붙이는 건데 일단 불편합니다 일단 불편해요 어, 오히려 차라리 그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두꺼워 어, 두꺼워서 제가 이거 눈과 이 눈썹 사이가 폭이 좀 좁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많이 두꺼운 사이즈예요. 무쌍이신 분들 사용하기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서양인 분들은 이 눈과 눈썹 사이의 폭이 진짜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딱 좋을 것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또 속눈썹을 또 구매를 했으니까 올려봐야겠죠? 제가 속눈썹을 딱 한쪽만 올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만 살짝 속눈썹이 엄청 긴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12mm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혀 묻혀 속눈썹이 묻혀 거의 뭐 속눈썹이 눈썹에 닿는 정도의 느낌으로 긴데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이 대주시면 속눈썹도 같이 이렇게 빠지다는거 우리나라에서 데일리로 사용하는 메이크업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뭘까요? 이거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큐빅이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진짜 뭔가 이 큐빅이 있는 순간 뭔가 이 벨레댄스를 춰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화려하다. 진짜 이런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분들이 외국에도 진짜 많으실까요? 근데 이 제품이 일회성이 아니라 진짜 다회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음 어쨌든 뭐 일회성은 아니라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다시 재정비를 좀 해봤어요. 이번에는 아이브로우 스티커를 붙여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눈썹을 좀 내추럴하게 연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제 영상을 보면 아이브로우 리프트 펌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내추럴한 그런 아이브로우 연출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요즘 또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어 이런 자연스러운 결을 살린 아이브로우 스티커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엄청나게 결이 잘 살아있어요. 정말 이 스티커가 조금 내추럴한 타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잘 만들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봤을 때 조금 두껍지 않나? 딱 봐도 제 눈썹과 이 눈썹이 엄청나게 두껍다는 걸볼수 있어요.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위에다가 한번 붙여보고 여기를 싹다 밀어가지고 붙여보고 그렇게 두 개를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눈썹을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더 닦아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눈썹이 아주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제가 붙일 거는 이거 아치형의 브라운 컬러예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서 그냥 이렇게 올렸을 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뒷면도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스티커를 때, 여기에 물을 묻히는 거예요. 물에다가 담가 줄게요. 이렇게 담그고 나면, 이렇게 살짝 말리는데, 이 뒷부분의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앞부분이 원래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 부분이고, 이 뒷부분의 모양을 보면서, 눈에다가, 여기다가, 모양에 맞게, 꼭 눌러줍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와우! 눈썹 위에다가 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아치형을 골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동떨어지게 붙지 않았나. 이거 여기 안 떼지나? 동떨어지게 붙었어요. 이렇게 다시 떼서, 요 위에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내 눈썹 위에다 올려 좀 만져보니까 내 눈썹 뼈안 맞아 어,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어머 아 이쪽은 확실히 밀어버리고 싹 붙여봐야 되겠어요 와우! 세상에서 화가 제일 많이 났는데? 요 아치형은 내가 볼 때, 어, 약간, 앞으로 조금 더 붙여야 될것 같긴 해요. 어. 저 요쪽을 살짝 빼가지고, 다른 걸로 앞에다가 한번 다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니까 좀 약간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가 있는데 눈썹 뼈를 맞춥니다 내 눈썹 위에 올리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에 눈썹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들뜨는 건이거든요이거 들뜨 여기 또 살짝 들뜨고 이런 느낌가 이런 느낌 편한 언니 눈썹 뼈에 맞춰서 근데 이건 상당히 길다 이게 엄청 눈썹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미간까지 왔어 미간까지 <웃음> 눈썹이 와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요런 내추럴한 요런 눈썹 아이브로우는 일단 좀 자연스러워 여기 앞에만 들뜬 거 빼고 근데 여기는 펜으로 그냥 그린 냥그 느낌으로 양쪽 붙이면 거의 다 미간 없는데? 진짜 한 이정도까지 미간이 요악까나오는데 어, 블랙 컬러를 올려보면 어떤 느낌인지만 살짝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의 느낌이라서 아이 눈썹이 살짝 제가 이거 스티커가 여기 올때 살짝 불량으로 와서 이게 잘뿌지지가 않아가지고 블랙이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몇 번이나 붙였는데도 계속 이렇게 잘 일그러져서 붙여지는데 살짝 컬러의 느낌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블랙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느낌? 블랙도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 눈썹도 보니까 이 털이 없는 쪽에다가 올리니까 확실히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진짜 이거는 사용해도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썹을 다 밀었다. 아니면 눈썹이 정말 털이 없다. 반영구를 하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 근데 난 눈썹을 그리는 것도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4개인 상태로 영상을 마무리 하려니까 참좀 그렇긴 한데 오늘 아주 영상 재밌게 촬영을 한것 같아서 아주 제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영상을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주 신박한 템인 것 같아요 틱톡에서 봤을 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영상 촬영하면서 좀더 재밌고 신기하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 어 틱톡 보셨던 분들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제 영상으로 궁금증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